안녕하세요, 예리엘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공연을 봤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녀는 그래픽 티셔츠를 좋아해요 그녀의 끝없는 그래픽 티셔츠 사랑 엄청 다양한 티셔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귀여운 구미베어 티셔츠나 가드가 들어간 살짝 홍콩의 느낌이 나는 좀런 특이한 티셔츠나 사람 얼굴이 있는 저런 티셔츠 티셔츠 참 좋아해. 오늘은 어, 이 많고 많은 티셔츠들 중에서 쩌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바로 저가 파란색 미디 스커트에 그래픽 티셔츠가 있는 저 미디 스커트 저 미디 스커트는 자라 건데요 옆에 섹시한 슬릿이 들어가는 스커트예요 저런 슬릿은 살짝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저런 반전이 있는 옷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런 옷들 보면 은 조금 그런,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뭐랄까 되게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엄청 되게 바르고 단정하고 그렇게 생긴 친구가 알고 보니까 막 걸스 힙합 엄청 잘 추고 막 알고 보니까 막랩 엄청 잘하고 그런 그런 반전이 있는 느낌? 저런 어때? 굉장히 저의 스타일. 저는 페미닌한 게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티셔츠에 어, 스커트 저런 스커트 입는 거가 딱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바지는 제가 바지가 조금 안 어울려가지고 치마 굉장히 자주 입거든요. 비슷하게 저렇게 슬릿이 들어가 있는 검정색 펜슬 스커트로 같이 나와있네요. 오늘은 소금의 티셔츠랑 미디 스커트 룩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산 옷들 리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준비물 티셔츠. 티셔츠죠. 저 최근에 레터링 티셔츠를 샀는데 바로바로 빠밤 오프 화이트 티셔츠를 샀습니다. 뭐 사실 기본 티셔츠를 샀고요. 빤빤빤빤빤. 너무너무 그냥 베이직한 티셔츠고 굉장히 자주 입을 것 같아서 그냥 샀습니다. 이거랑 티셔츠가 있으면 미디 스커트도 있어야겠죠? 미디 스커트는 짜잔! 자라의 레더 미디 스커트예요. 저는 자라순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옷들에 거의 80%가 자라옷입니다. 또 오프 화이트는 얼마에 샀지, 얼마에 샀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스커트는 49,000원. 근데 이 레더 스커트를 샀는데 신발 신을 게 진짜 없는 거예요. 올 겨울에 많이 신어야지 하고 또 부츠도 샀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으려고 저 치마 신으려고 샀지만 저 치마랑도 신을 게 아니고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신을 거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소비일 거예요. 그쵸? 제가 많이 신으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야 나는 잘 신을 수 있어. 해서 산 부츠입니다. 앵클 부츠. 이건 8cm 굽이고요. 사뿐에서 샀어요. 제가 사뿐에서 요즘 신발을 좀 많이 보는데 제발 사이즈가 애매하거든요. 220에서 막225 이러니까 웬만한 브랜드, 웬만한 보세막 이런 거 되게 좀 크더라고요. 근데 얘네 거에 225를 사면 거의 맞습니다. 진짜 발 하나도 안 아프고 8cm지만 편한 느낌? 이어서 샀어요. 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겠어요. 뻔하지 않는 항상 있는 대로 패턴대로 있는 영상을 만들기 보다 다양하게 막 하울 영상도 하고 리뷰 영상도 하고 다양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